누구나 실수하죠. 소통해서 실수했을 때 사과를 잘하는 것만큼 최고의 대화법은 없는 것 같아요. 사과를 잘해야 되는 직업하면 리더들, 특히 정치인분들일 텐데 정치인들의 사과 중에 이런 게 있어요. 제가 상처를 들었다면 유감입니다. 뭐뭐 했다면 사과드립니다.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. 그러니까 당신이 상처받았다면, 당신이 문제가 있다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뭐 잘못했습니다. 라고 얘기하는 조건부 사과. 참 짜증나는 사과죠. 그러면 사과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? 1번 미안하다고 한다. 2번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. 3번 용서해달라고 한다. 4번 앞으로 잘하겠다고 한다. 5번 무릎 꿇고 싹싹 빈다 <웃음> 정답은 상대방이 기분 풀릴 때까지 한다 가 정답입니다 사과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심을 담았느냐 그리고 상대가 그걸 진심으로 인정하느냐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보여주느냐 말로만이 아니라 수정하거나 시정하거나 또는 보상하거나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과가 진짜 사과라고 생각합니다